엄... 아... 음... 안녕하세요. 오오 아니 좀 무섭다 진짜. 이거 와이 뭐 어떻게 된 게? 씨. 그렇군, 저 앞에 있고. 렇께복사하자 <웃음> <웃음> 그렇군. 음. 잠깐만, 아니야. 저거 화톳, 화톳불 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지 마.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. 이앞 강적 주의. 아, 그만 좀 침입해요. 나한테 뭘뭐 하려고? <웃음> 만병컬러. 어떻게 돌아왔구나. 아, 뭐야? 아니. 아씨 <웃음> 주시자가 여기서 왜 나와? <웃음> 아네 형이 여기서 왜 나와? 남자답게 <웃음> 좀비라요아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 싫어요 저리 가요. 나 혼자 할 거야. 왜 이렇게까지 침입해가지고 나랑 같이 하려고 해. 이거 뭡니까 이거는. 음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봐요 친구,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요. 아주 클럽은 여기. <웃음> 아씨 잠깐만. 와 채찍 사운드 버와 뭐. 네아 <웃음> <웃음> 사운드 장난 아니다 바이 하파 그레이 타잉 잘가요 아 잠깐 나메시지불려 했는데 어이씨 <웃음> 아니 이게 왜... 왜씨 <웃음> 피할 수가 없구나 버비가 장난이 아니다 저거는 이놈들 극혐이네 알고 보니까 어어 어이씨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빵빵 터져 뭐 백병원이야? 극장인 줄 알아 여기가 와 진짜 이거 이사슬 사운드 미칠 것 같아 진짜 사람 정신 나갈 것 같아 어너이 자식 <웃음> 숨어 있었군 면밀히 좀 봐야겠어 아이 자식 다시 <웃음> 면밀히 봐야겠어 어이 시명이 여기 있었구먼 여기, 어디요? 뭐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 선생님 저한테 시비 건 거예요? 어? <웃음> 어개실이 기분이 나쁘네. 살려는 드릴게어째분 <웃음> 뭔가 이상한데? 아쉣뭔 oh, 어, 뭐, 뭐야? 어 뭐지? 아 oh, 씨! 어 어. 이건 미친 짓이야.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. 아아 <웃음> 어. 죽어라 이거머이야됐어자 한번 가볼까? 예. 네. 와씨 빠르다 점프 공격도 할것 같은데? 어 그럴 것같아 와 이거 절대로 안되네? 어 이거 앞에서 때리면 안되겠다 얘가 보니까 틈을 일부러 주는 것 같아 앞에서 때리면 안돼 차라리 때릴거면 파고들어 이렇게 렛츠 형 재밌지? 만족스럽지? 조용히 그런건 보통 입으로 말하는거 아닙니다 그냥 쿨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거야 오 기사 이거 설마 그 유구한 역사의 그거냐? 아그 그거 맞네 아니 내 모자 여기 있었잖아 <웃음> 이걸 여기서 찾네아나 여기 좀 싫은데 아 제발 의지같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당연히 없죠 나쁜 기는다 죽었거든 아 과거형이다 과거형 과거형은 맞지 나빴던 게. 어? 어? 저건 또 뭐야? 와 정말 까무스럽게 생겼네 어? 뭐야 얘 뒤잡이 돼? 뒤잡이 됐었어? 아 뒤잡이 되는구나 실례합니다 아, 어어 봄 another one another one 아씨 뭐 깜짝이야 and another 어. 여기서뭐 하냐? 선생님? 뭐 하세요? 아니, 뭐 하시냐고. 허당키가 있나 봐. 와, 진짜 썩을 것들. 진짜 우겨넣었어. 너무 스토를. 아, 주무시고 계시네. 자, <웃음> 해장해 드릴게요. 내가 등좀등 때려 줄게. 아, 뭐야 이거. 아, <웃음> 아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와피 빠지는 것봐아 뭐야 이거 와피 빠지는 것봐 <웃음> <웃음> 아씨 깜짝이야 <웃음> 아 뭔가 있는데아 뭔가 좀 보고 있었는데 <웃음> 아씨 <웃음> 아이 <웃음> <웃음> 아, 안돼! 안돼 아, 여기다. <웃음> 여기였다. 여기서 튀어. 여기로 튀어, 여기로.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차라리 여기로 튀어. 됐스. 아이고, 힘들었다 야